지각사역동사인데 여기 지각동사만 나와있어요 지각동사. 여기 밑에다가 살짝 정리할게. 자 영어에서는 음. 뭐에냐면 지각동사라는게 있다. 지각. 지각. 지각동사. 자 대표적인게 뭐야요 이런거 보다. 이런분들 봐봐 보다. 월치 이런거. 다 보다야. 지금 여기 나오는거. 보다 동사들. 세. 뭐치또뭐 있어? 요루에도 돼요. 루데 너무 싶보 더. 그죠? 그 다음에 듣다도 있죠. 너무 좋듣다 듣다는 대표적인 게 뭐야? hear. 느끼다 있죠? 왜? Yeah. 꽤 yeah. 가장 많이 나오. 됐죠? 보고 듣고 느끼고. 어? 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자 봐. 위에 yeah. 뭐 하고 싶냐면 목적가 나오는데 이목적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죠. 목조가 사람으 사물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각동사는 오형식 동사로 사용된다. 오형식. 그럼 오형식 동사로 사용되지 않은 놈들은 보통 감각 동사라고 얘기해서 다른 것들이 있어. 오가 보는 거, 뭐 느끼는 거, 촉각. 그다음에 또뭐 있죠? 물론 뭐이 청각 있고 시각이 있고 촉각 느끼는 거죠. 음. 여기는 아니면 f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목적보가 안 나오게 되면 이 형식 동사로 사용될 때는 그때는 이제 감각동사가 될거든요 여기서 지각동사는 100% 뭐가 조건이 있냐면 목적보라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 여기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목적어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관계처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처럼 지각동사도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나는 어떤 관계? 이런 단계를 얘기할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첫 번째 무슨 관계? 능동관계를 얘기할 거예요. 능동관계. 목적가목적보의 관계. 두 번째는 수동관계를 얘기할 거야. 두 개의 관계가 수동관계일 수도 있고. 이제 네, 세 번째는 하나 더 플러스 시킬 거예요. 능동진행관계라는 거. 능동진행관계라는 걸 쓰고 봄이 때다가 내가 진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생한 표현이다 라고 메모를 할게. 알겠지? 네. 생생한 표현. 여기 응. 봐야 돼. 다 해당되는 거야. 생생한 표현일 때는 뭘 쓴다? i 이를 써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 할게. 중요하니까. 이건 뭐가 나와요? 원형이 나온다. 알겠죠? 원형이 나온다. 여기 뭐가 나와요? PP가 나온다. 응. 그 생생한 표현일 때 뭐가 나온다? ING가 응. 나온다. 응. 그렇지? 보통 해야겠다. 사람이 나왔을 때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응. 때문에 1번 아니면 3번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3번이 나왔을 때는 수공관계로 쓸 가능성이 높죠? 100%는 아니야. 응? 네. 어, 이거 어, 가능성만 엿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지각동 사라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장을 에서 역할하는지, 을이걸꼭 보자고요. 꼭 보자고요. 맨 위에 첫 문장 봐봐요. Have o ever pp, pp로 뭐가 나왔냐면, 지각동 사라짐. o b 그 다음에 목적어의 관계 가봐야 목적어. 개미가 뭐 하는 거죠? 행진. 행진하는 거예요. 어디로 행진하냐면, 자그 둥지, 개미집, 둥지 안팎으로요. 어? 어, 들어갔다, 나왔다, 행진하는 것을모본정이니지 뭐 적이 관찰한 적이니. 그래서 이거 해석은 일단 목적어 이가라고 해석해요. 이건 보통. 알겠어? 어, 이가로 해석이 됩니다. 이가, 개미가. 목적어가, 어, 목적어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은 이거 하는 것은 무슨 관계? 빨리 관계 얘기해봐. 아... 그 다음에 생생한 표현이야. 진행. 아... 그래서 뭐가 나왔어? 원형만 나와도 되는데, i 이 g 까지 붙여줬다고, i 이 g 까지 붙여줬다는 얘기는 뭐야? 능동진행의 관계예요. 생생한 표현이란 말이야. 알겠어? 네. 와, 개미를 직접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쓴 거야. 글을. 음... 그래서 너, 야, 본종이냐, 개미가. 어, 개기집에서아다 갔다 왔다, 왔다, 왔다 하고 본 적이 있어? 이런 얘기야. 두 번째, I felt. 무슨 동사 나왔어? 지갑 동사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관계. Something과 approaching의 관계. 무슨 관계예요 능동 플러스? 진행 관계. 근데, 뭔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단 얘기야. 뭔가가 다가오는, 어디서? 내 등, 등에서. 내 뒤에서. 중에서. 오, 이런 거야. 그지 어. 생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써도 되는데, 아인이에요. 그죠? 네. 아까 송빈이가 물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기 아인인데 왜 틀린 거냐. 그치? 공문에는 원형은 아인인데 여기는 아인입니다. 어, 맞는 거야. 네. 원형, 아인 다쓸수 있어요.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알겠죠? 사형은 아니고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네. 알겠죠? 음, 아니고. 뭐 아까 한번 문제 풀러 나왔어요. 여기도 지각 동사보 뭐 있어요? 드 히어의 과거형이에요. 여기에. 됐다. 네. 자, 그래서 그는 들었다, 뭘 들었다, 자신의 뭐, 옛 별명이 이게 목적어. 여기서 어, 이게 목적어. 이거 목적보호잖아요. 별명이, 자, 부르는 것을 아니면 불리는 것을? 불리는. 불리는 것을. 무슨 관계? 수, 동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름이잖아. 사람 아니잖아. 사물이잖아. 자신의 이름이, 옛, 이름이, 옛 별명이. 불리는 걸 들었다는 얘기야. 누구? 자, 군중들 사이에서. 그죠? 사람이 들 많은데 군 중에서 누가 나의 내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뺏니? 자, 다시, 여기. 자, 엑스사이즈 1, 2, 3번은 골라주면 돼요. 자, 1번은 네. 뭘 골라니? 그냥... 여기 나와요. 아, 자, 그는 뭐았습니다 아, 원숭이가 뭐 하는 걸? 사과를 네. 공유하는 거죠? 네. 사과를 서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Share A with B 이렇게 하고 네. 어? <웃음>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뭐냐니? 얘가 목적고 얘가 목적고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공유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거니받고 하는 거지, 그죠? 네. 어, 너 그거 줘, 내가 바나나 줄게. 무슨 관계야? 능동, 진행. 능동 관계, 거기다 생생한 표현이다. 능동 플러스, 진행이다. 흔히, 네. 입혔지? 에럼 2번 네. 밑에 봐봐. 2번, 2번은 사기 읽을 거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 뭐가, 밴드가, 밴드, 띵딩딩딩 밴드가 뭐 하는 곳을 연주하는 응. 거야, 연주되는 거야? 연주하는 거. 아, 그렇죠. 아. 다섯 블럭 떨어진 곳에서. 음. 다섯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결국 밴드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목적어, 뭐? 여기 나왔죠. 일게 지각동사니까. 난 네, 목적 보호의 관계 찾아줘야 돼요. 무슨 관계? 자, 관계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뭐야? 연주? 되는 거. 밴드가 연주하는 걸 들은 거죠? 네. 그쵸? 어? 그럼 뭐예요, 답이? 음, 음, 능동지행이니까 음. 뭐야? IN. 아, IN. 예. 아, 예. PP 안 되나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이거예요? 네. 음 밴드가 연주하는 거죠. 밴드는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그제? 그 밑에, 3번은 뭐야? 그냥 안심했어요 안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정사 이거 이거 자체는 투정사의 부사정법으로 결국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감정의 원인 안심했다고 그랬으니까 감정의 결과 보예요 안심했다 수전히 안심했다 그 원인은 바로 뭐 이런걸 보게 돼서 이런걸 보고서 안심했다 문제는 이거죠 자 준동사로 나온 투씨의 C가 지각동사 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조를 취했고 뒤에 목조가 나오는데 이 목조가 목적보요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됩니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보고서 안심했을까요? 테이블, 탁자 위에 그녀의 뭐가, 어, 뭐가 빠졌는데요? 뭐 빠졌니? 펄스 빠졌니, 혹시? 펄스 쓸때 뺏겼어. 네, 지갑이야. 아, 그녀의 지갑. 아. 그녀의 지갑이 뭐 하는 거야? 탁자 위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안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렇 음, 지갑. 지갑이 뭘 떠나? 안 되지. 이거지. 무슨 관계? 수동 관계야. 수동 관계. 그니? 지갑이 남겨진 거니까, 수동각이라. 음... 지갑이, 어? 남겨져. 이게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물론 이제 구상 때는 이런 걸 찾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냐면, 자, 리부동사는 어떤 뜻이다? 파동사로 쓰여있 때, 남기다라는 뜻은 보통 오형식이나삼형식으로 쓰이는 거니까, 떠나다 남기다. 어떻게 봐야 되지? 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전면부니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 없으면 PP다. 이거 PP로 쓰인 거예요. 알겠어? 네. 글쎄, 이해했어, 네. 지동사이해했 네. 지갑동사만 이해 그럼 지갑동사에 나올 수 있냐고 다시 한번 봐.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영순위가 있긴 해요. 영순위. 뭐하나 하신 있 당연히 사 나올 수 있겠죠. 목적고로. 요거는 어. 네, 지금, 어, 여기서 효사는안 달았잖아. 그치? 어, 여기서 안달는 거고. 어, 그리고, 요렇게 나온다. 요세 개가 문제가 될수 있다. 처음 시작했지? 예.